시작! 오 왔다 왔다 를 누가 해야 되는거지? 둘다 같이 자, 저랑 같이 하시는거예요난 임유진이고 네네네네 <웃음> 네네네네 네, 네, 네. <웃음> 자 하나 둘셋오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김미소씨김미소씨김미소씨 씨. 씨. 씨. 씨, 해명해주세요! 네? 김미소씨 해명해주세요! 뭐가요? 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까? 뭐... 어쩌다 그렇게 되셨죠? 뭐, 무슨 컨셉이에요? 연애기간이 평소에 얼마나 되시죠? 네? 이거 왜 찍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하고 싶다고 해야 돼. 아, 네! 하고 싶어요. 혹시 연상 이상이신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이수 씨, 평소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반년? 반년이요? 네, 반년에서 이틀?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할 사람이 없어서요. 사람이 있으면 할 건가요? 그렇겠죠. 그럼 이상한 게 있으면 하실 생각인가요? 네, 공개연 해도 가능하신가요? 아... 안 아, 해요. 무슨 개소리세요? 진짜 <웃음> 사실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사실 평택 임씨랑 연애해주신 거 아니십니까? <웃음> 아, 뭔... 아, 뭔개소리예요 이거 아, 뭐 하는 거예요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따라오세요. 저희가 오늘 민소 씨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미소야, 빨리 와, 여기 앉아. 빨리 와 주세요, 김미도 씨.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은. 비레디와 함께 합니다. <웃음> <웃음> <참 귀여워. 웃음> 자, 오늘 미도씨를 보셨습니다. <웃음> 씨가 연애를 하고 싶다고. 아네 맞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특급 미남 게스트 두 분을 데려왔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미도 씨가 이제 평소 에 생각하고 계시는 이상형에 대한 음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네, 그 진짜. 질문을 하면은 미도 씨가 이제 그분이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뒤에 있는 남성 두 분이서 이상형에 최대한 가깝게끔 메이크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스타일링과 함께. 음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공개됐을 때이두분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본인의 이상형과 가까운 사람을 선택할 하시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뒤에 초특급 미남 게스트 두분잘 계신가요? 계십니다. 네, 네잘 있어요. 아 엄청 이상한데요? <웃음> 자 그럼 미루씨 이상형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하얀 남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본인이 선호하시는 패션 스타일? 저는 미니멀한 룩을 되게 선호해요 미니멀? 조그만한 거? 아니 그게 아니 깔끔한 거. 탱크 탑? 네. 예, 깔... <웃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미도 씨의 대략적인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좀 피부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뭐선하는 아. 피부톤이 완전 하얀상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창백하고 허여 멀건한거 있잖아요. 허여 멀건한데 약간 분홍빛이 돌아야 돼요. 이상형 연예인이 누구예요? 이던 님이요. 아. 근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웃음>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웃음> 요즘 또 날씨가 너무 무덥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얀데 미리 보호받지 못한 피부들이 지금 약간 좀 까무잡잡한 상태세요 아 근데 여름이라서 그렇게 하얀 분들을 거의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선크림을 잘안 바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뭐 겨울 되면 하얘지니까 사람들이 음. 눈썹은 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 눈썹은 두껍고 진한 걸 좋아해요 두껍고 진한? 네 두껍고 진한 그리고 눈썹에 여백이 없으니까 그러면 눈 모양은요? 눈 모양은 좀 성과 아기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 성과 악가 살짝 이렇게 눈이 좀 위로 올라가는데 살짝 인상이 선악 그런 느낌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네. 그러니까짝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짝짝이 짝짝이 얼굴, 짝짝이 얼굴. 네.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악한 자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화장 부탁드릴게요 음. 그러면 피부 하얀 분들을 왜선하시는거 저보다 하얀 사람을 좋아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좀 깨끗하고 별이 음. 뭔가 살아있는 듯한 음. 느낌. 아 그럼 사실 하얀 피부를 좋아한다는 것도 그냥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거지. 막 너무 하얗지 않다고 해서 싫고 그런 건 아니신가 보다. 아유 아니, 그럼요. 래그서 네, 살짝 네, 그럼요. 뽀송뽀송하고 음. 적당히 윤기 있는. 어네 맞아요 맞아요. 윤기 있는. 저 피부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음. 라는 생각이 어. 들죠. 네 네. 어, 뒤가 에 너무 소란스러운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음. 이거 어떻게 찍어 바르는지 아시죠? 아, 알요두 번째, 눈썹은 어떤 느낌을 선호하시나요? 눈썹은 두껍고 진한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네. 그 대신에 이렇게 좀쫙 빠진, 깔끔하게 빠진 일자 눈썹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눈썹 두께 정도는 어느 정도가 좋요 눈보다 두꺼우면 안 돼요. 본인 눈에 맞춰서 눈 크기랑 똑같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웃음> 눈큰 눈 사람은 그러면 눈썹도 잘만 해야 되는 거야? <웃음> 아니요. 아니, 네. 너무 눈이 큰 사람은 그 반절. 아, 근데 눈. 눈이 만약에 내가 좀 작다 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크기 돼요. 아, 이런 느낌. 하고 전여백이 있는 눈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백이 있는 눈썹이요? 아, 약간, 약간 스크 다. 에 스크래치. 아. 그런 거랑도 상당히 좋은 어. 안 좋아하는 편이요요 아, 제 게스트분! 네. 왜냐면 제가 옛날에 했었었거든요. 어, 본인이 옛날에 했던 것도 싫어요. 왜냐면 유행이 지났어요. 네 뒤에 게스트분! 아니요 <웃음> <근데> 게스트분을 물러내시게요자 <모르겠지. 웃음> 그럼 세 번째. 입술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아 남자들이. 그럼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 보세요. 네? 거리뭘 아, 보네요. 그냥 어디 아픈 사람 같아요. 아, 맞다. 나안발랐다그 옆에 있어요. 어디? 제 거요. 이렇게 중요해요 입술색이 그럼요 선호하시는 입술 색상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색조가 참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남성분들은 저 뭔가 본래 입술색 같다라는 음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이게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좀 보기 싫잖아요 아 맞죠 맞죠 네 게스트분들 들으셨나요? 안요또 이제 부가적으로 선호하시는 이상형이 따로 있는지 아 우선 탈색모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음. 염색모까지는 괜찮지만 흑발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덮은머리를 더 좋아합니다 덮은머리? 덮은머리를 좋아하는데 반갓머리? 반갓머리인데 여기 이렇게 넘기는 거 말고 이렇게 사, 살짝 이렇게 아, 이런, 아 지금 딱 오빠머리인데? 어, 어, 아 그래요? 네. 어. 어, 바, 아. 희 입술까지 갈수있갈수 피부랑 눈썹이랑 입술까지 입술. 다 하신 건가요, 두분 다? 네. 아, 좋습니다. 오, 저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저는 자신을 꾸미는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좀 매우 기대가 되는 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오늘 미도 씨의 이상형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피부나 얼굴 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 바로 두 분이 이제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 두 분을 들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하늘의 별따기인 미도의 이상형 찾기. 두 별이 이제 하늘에 떠오를 텐데요. 와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여! 자 뒤돌아주세요. 김 미도 씨. 음 어, 너무 기대돼요. 봐드려요? 저 이거 하려고 아니 <웃음> 피부가 하얀 사람을 좋다고 했더니 눈을 하얗게 만들어버리네. 이거 손을 봐. 어? 아, 아니 좋아. 이제 이제 아선도 알고 공존하는 게 좋다고 해서 선거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오늘 평소보다 많이 백던두 분이지만 평소보다 피부톤이 한층 더 올라갔다는 게 확실해 보여 진짜. 어 그니까요. 이 입술도 진짜 적당히 생기 있게 해가지고 아. 두 분이 더샤워성하게 보여요. 아 우리 또그 눈썹을 눈썹도 음. 좋다 해가지고 눈썹도 안고 갈게. 만약에 아이던 사람들이 아니고 배지의 상태를 봤다라면 어. 너무너무 매력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자기를 꾸밈으로써 더좀더 더 완벽해지지 않았나 뒤에 두 분이 참막 뒤에서 그 위도님 이상형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 해주실 때마다 이제 새롭게 메이크업을 해주신 거잖아요 아, 네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화장을 하면서 일단은 피부톤이 다 타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기가 용이했던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눈썹이 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저는 이 눈썹이 비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그냥 털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일단은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채워져가지고, 티가 안 나지 않나요? 아예 안 나요. 아예 안 나요. 저도 좀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크업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다 보니까, 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금방금방 해가지고, 음. 되게 쉽게 알았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네. 쉬웠습니다. 네. 네. 아 입술색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아 어, 어, 어. 그리고 입술 맞아 입술색도 이쁘시면은 색깔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 아 컬러가 들어가 있어 요 컬러가? 아 가운데에 들어가, 들어가 있네요. 있네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이서 미로님의 이상에 맞춰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네두분 중에 미로님은 어떤 분을 선택하실지 아두 분의 볼을 꼬집으면서 아, 네. 꼬집으면서 아 자, 그래요? 자 그럼 아 어떤 분을 아 선택하실지 오늘의 이상형에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뒤로 가겠습니다 오! 자, 저의 선택은? 네 바로바로 바로. 아! 아! 아! 아! 어 근데 한 가지 네. 할게 있는데 네. 이렇게 만졌는데 전혀 손에 묻지가 않아요 오! 어, 그래서 마스크를 써도 묻지 않을 것 같아서 고정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제가 왜 이분을 뽑았냐 아까 말했다시피 헤어스타일과 미니멀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뽑은 거지 사실상 얼굴 취향은 요쪽이다 두분이 아 먼저 같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돌을 네. 고집으면서요? 네. 갑시다 네. 축하드립니다 비도스의 행복한 연애생활 응원하고요 네, 이제 영등씨도 어... 이게 <웃음> <되게> 행복하게 <웃음>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서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고습니다까지요 네, 마무리 해야 네네. 네, 네. <웃음> 그멤버들 그 그... 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앞서 나온 게스트 미도와 정훈이의 연애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리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씨 바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다. 맞네? 사랑하는 구독자 리플도 작지 않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플 뉴스 유준호입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레디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영봉 기자입니다 이번에 비레디에서 마그네틱 피팅 쿠션과 UV 디펜스 썸베이스 프레쉬를 출시하였는데요 이두 제품의 사용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번호 좀주시면아 뭐야 저기 가서 해 제품 사용 전한 여성분에게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불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한번 이두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다고 달라지겠어? 달라지네 혹 너무 제 스타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네 아, 그럼요 네 어,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성에게 번호를 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두 제품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상 김영둥 기자였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알려준 빌에 대해 두 제품은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리프를 통해 구매시 최대 무려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리프를 통해서만 특별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로 립방과 아이브로우도 옵션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 저기요 그, 번호 좀 야너나 너 알어? 어? 범수 알려 달려와! 야! 왜안 알려줘? 어? 다음번에는 어? 제가 앵커를 잊겠네요. 뭐 이런거야? 앵커 김영중이었어요.